가부장제를 향한 폭도들의 언어, 폭언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주입니다. 와 오늘도 저희 둘이네요. <웃음> 그러게요. 한달한달 한 네. 만인가요? 그렇게 됐나요, 벌써? 네. 잘 지내셨죠? <웃음> 청취자님들 잘 지내셨나요? <웃음> 갑자기 더워졌어요. 네. 그, 녹음날은 또 갑자기 추워지고. 네. 오늘 더울 줄 알고 반팔만 입고 왔는데 너무 춥더라고요. 서주님이 <웃음> 저보고, 아, 저러시면 100% 감기 걸린다, 얘기를 하셨는데. 큰일 나죠. 아, <웃음> 걱정이네요. 그 오늘은 네. 이제 저희가 너무 바빠요. <웃음> 한 시간 안에 모든 얘기를 다 끝내야 네. 돼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진짜 바쁘게. <웃음> 우리가 또 최신 이슈들을 돌아보는 네. <웃음> 작은 코너를 또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는, 오늘은 또 뭐를 말씀드릴 거냐면 지금 아주 난리가 났는데, 지난주에 마침 또 저희가 임신 중절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또 미국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네. 아주 그거를 이제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네. 설명을 해 주신다. 네. 드리려고 하는데, 네. 일단은 그때 우리 조지아주, 심장북동 법안에 대해서 얘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웃음> 이게 주지사 서명을 받았어요. 아...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아마 시작이 된다고 <웃음> 하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엘리베마 주에서는 네. 성폭행 및 근친상관에 의한 임신중절도 규제하는 법안을 주지사가 서명을 했고요. 임신중절 <웃음> 임신 시술을 한 의사는 최대 99년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또 시술하려고 시도만 해도 10년형까지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말씀, <웃음> 말을 잊지 못하는 마스님. 중세로 돌아갔나요, 여기? 그 이거는 진짜 듣도 보도 못한 법인데 역사상 가장 강력한 임신중절 규제 법안이라고 해요. 그래서 네. 이번 달로부터 6개월 후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거의 한... 올해 말에서 내년쯤부터 시행을 한다는 얘기네요. 이 얘기 말고 다른 주에서 다른 소식은 없나요? 또 이거는, 네. 이거는 미주리주에서 네. 임신 8주 이후부터 네. 임신 중절 수술을 금지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대요. 아... 그래서 이번 주, 오늘이 5월 20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주 안에 주지사 서명을 받을 예정이고. 어 서명받는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긴급 통과할 수 있는 법안으로 치저, 지정을 해서 서명받는 즉시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뭐가 급하다고? 진짜 급한 건 걔네들 모가지를 따버리는 건데 지금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굉장히 암울한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네요. 죄송합니다. 시작부터. 아 죄송하다고 죄송하다, 안 하려 그랬는데 제가 <웃음> 죄송하다고 얘기하면은 뿅막치를가져오라 그랬는데 아... 못 가져왔어요. 사야 되는데 어디서 사야 되는지 몰라서. <웃음> 제발 사지 말아주세요. <웃음> 다음엔 꼭 가져오겠습니다. <웃음> 근데 사실은 네. 이게 딱 들어도 너무 허술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때 말씀드렸던 로 판결이 대법원의 대법원이 이제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입장인데 그거랑 정 반대로. 대치되고 딱 들어도 법원에서 위헌 판결 날것 같은데 왜 이지랄을 하냐. 는 이유는 이 법안을 시민 단체에서 이제 이 법안에 대해서 소송을 내면 네. 이 법안이 연방 지방 법원 그리고 항소 법원 대법원 이렇게 이런 순서로 이제 올라가요. 네. 그런데 이 보수 이 공화당의 속마음은 이게 이 지방 법원 항소 법원에서는 위헌 판결을 내면 내가 항소를 하잖아요. 대법원에 가서 합헌 판결을 받으면 받는 게 걔네들의 목표인 거예요. 어떻게든 합헌 판결을 받겠다. 네. 근데 대법원에서 합헌 판결을 받는 거는 로우 판결을 완전히 뒤집는 거고, 그건 그때부터 그, 그것이 그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 공화당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역사상 가장 큰 혁명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네요? 어, 진짜 싫다. <웃음> 어. <웃음> 미국에서는 지금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는 음. 얘기를 서주님이 해주셨고 대법관 아홉 네. 명 중에 다섯 명이 보수 성향이에요 트럼프 대통령 이두 아. 명을 임명을 해서 그래서 큰일 났네요 네뭐 어떻게 될지 사실 대법원까지 올라가려면 몇 년이 지나야 될것 같지만 그때까지 고통받을 여성들 그 안에 재판관이 변화가 재판관 구성이 변화가 있다면 조금 더 희망적인 미래를 가질 수도 있고. 뭐. 그런데 트럼프가 재선을 한다면? <웃음> oh my God. 진짜 말도 안 되죠. 지금 지 난리가 났거든요. 저제 마음속도 난리가 났고. <웃음> 진짜 화가 나네요. 너무 더워요. 갑자기. <웃음> <웃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한국과 거꾸로 가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70년 후에 이렇게 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20년 후라고 봅니다. 제발 <웃음> 20년. 그러면 우리 네. 여기까 이쯤 하고 본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진짜 숨가쁘죠? <웃음> <웃음> 네. 오늘 주제는 네. 신화 속의 여성혐오입니다. 신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예정이에요. 저번에 그리, 그, 신화 속의 여성 혐오 재주, 재녹음 투표를 했을 때, 꽤 많은 투표를 얻었고, 그래서 네. 이 주제에 대한 재녹음을 하기로 생각을 했는데, 설치라 시즌1 때는 이 네. 주제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거, 그 얘기들 중에서 는 0.1 정도밖에 얘기 못했어요. 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많이 음. 못한 아쉬움 때문에 네. 다시 녹음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흥미로운 주제일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투표도 많이 해주셔서, 영광스럽게도 다시 녹음을 하게 됐는데. <웃음> 아, 벌써 기, 너무, 너무 기대돼요, 지금. 어, 오늘 열심히. 어떤, <웃음> 오늘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성 이 신화 속의 여성 혐오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예정이냐면 네. 일단 신화 속의 근본적인 여성 혐오 이 장치들이 어떤 것이 있나 음, 간단하게 네. 짚어보고 네. 여기 안에서 성경과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서 비슷한 점도 있고 네. 차이점도 있고 네.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그리고 여성 살해 신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예정이에요. 네.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면 다 여성 살해라는 그 장치를 품고 있어요. 음. 이 장치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 네. 어떤 방식으로 여성이 살해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네. 가장 잘 알고 있는 올림포스 12신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 안에 있는 여성 혐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아. 하고자 합니다. 일단 가장 먼저 얘기해 드릴 건 제우스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남신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네.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자체가 남신 그러니까 굉장히 남성 중심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우스가 어떤 짓을 했고 포세이돈이 어떻고 네. 뭐 아폴론이 어떤 짓을 했고 이런 내용에 중심적으로 서사가 흘러가다 보니까 우리는 네. 이걸 보고만 자라왔기 때문에 네, 네. 이들이 어떤 여성 을모적인 짓을 했는지는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헤라가 어떤 행위를 음. 했고 뭐 아르테미스, 데메테르가 어떤 행위를 해왔는가, 네. 헤스티아가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 여성들 안에 숨겨져 있는 여성혐오와 이들이 묻혀져 왔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아, 네. 좋은 방송이 됐으면 좋겠네요. 너무 좋습니다. <웃음> 그러면 은 네. 들어가 볼까요? 신화 속에 금... 쌓여있는 근본적인 여성혐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네. 성경과 그리스 로마 신화, 그로신이라고 할게요. <웃음> 너무 길어서 줄여서 말할게요. <웃음> 그러면은, 먼저 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시작은, 태, 어떻게 되나요? 약간, 태초에 카오스가 있었다. 라고 <웃음> 시작을 하는데, <웃음> 카오스, 그러니까 혼돈, 무질서 이런 되게 무질서한 이런 공간에서 네. 가이아가 탄생을 하고, 음. 이 가이아가 스스로 생식을 해서, 네, 네, 여, 네, 네, 그 네. 책에서는 천여생식이라고 나오거든요. <웃음> 어. 자가로 아이를 낳아서 스스로 아이를 낳아서 우라노스, 폰토스 이런 네. 남신들을 낳고 따져보면 이 아들들과 함께 결합을 해서 음. 다른 신들을 낳으면서 신들의 세계가 만들어졌다라고 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여기에서 성경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데 성경에서 창세기를 보면 네. 그냥 하느님이 있었고 네, 네, 네. 이 하느님이 6일 동안 세계를 만드시고 하루를 그렇죠. 쉬었다. 그렇죠. 그래서 일주일 만들어졌다. 이런 네.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성경과 그로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여신이 있느냐 없느냐의 음,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네. 성경에 있는 여호와라고 네. 불리는 존재, 그러니까 야훼 유일신인데 네. 남성 유일신이라는 거죠. 음. 그리고 홀로 서 있는 존재이고, 전지전능한 존재이고, 모든 것을 알고 인간들을 위해 굽어 살피는 존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 벌써 여러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보통 대부분의 신화들 같은 경우에는 여신이 시작을 여신이라고 하고. 말하기도 참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성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신, 남신, 그리고 신의 신을 따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여신이라는 존재가 가장 먼저 등장을 하고 여성들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자 유일한 기능인 재생산을 통해서 네. 다른 남신들, 다른 자손들을 배출을 하고 이 안에서 이제 아들을 연인 삼아서 네. 다른 결합을 하고 또 낳고 낳고 하면서 만들어졌다는 게 대부분의 신화 이야기예요. 중국신화, 인도신화 뭐 바빌로 신화나 뭐 이집트 신화 같은 경우에서도 대부분의 신화들이 이 토대를 따르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음. 이런 여신들의 존재는 완전히 사라져 있고 유일신만 음. 존재를 한다는 거죠. 이거를 왜 이러느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역사적으로 따져볼 때 성경 같은 경우에 기원전 2000년 가량 전부터 시작을 해서 기원 후 50년, 100년 동안까지 네. 성경이 쓰여졌어요. 네. 그래서 한100몇권 정도 성경이 있는데 네. 그로신 같은 경우에는 기원전 한오 세기 정에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전에는 토착 신앙이 있었고 이 음. 토착 신앙이 변형이 되고 여러 가지 편입이 되고 결합이 되면서 만들어진 게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토착 신앙을 바탕으로 여기에서 개조를 하고 변형을 시키고 편집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음흠. 여신들의 존재가 남아있는 반면에 네. 성경 같은 경우에는 그런 존재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성경이다 하면서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 보니까 목적이 그거잖아요.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여신이란 존재는 완전히 없다는 거죠. 아...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기도 하고 네. 이, 여기 안에서 각각의 여성혐오적인 장치가 들어있죠. 여신이 어떤 존재를 성경에서는 완전히 없었고, 네. 그리스로마 신화 같은 경우는 이 여신들이 처음에 태어나서 생식을 한건 좋아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이 만든 자신의 아들, 아들을 연인 삼아서 네. 신들의 세계를 만들어서 질서를 이어가고, 이 아들이자 연인인 남신이 네. 신들의 왕이 되고, 아... 그, 그대로 계보를 따라 이어간다는 장치가 들어있다는 거죠. 세상을 만든 건, 태초에 만든 건 여신인데 네. 결국에는, 결국에 그 세상을 이끌어가는 건 네. 여신의 아들이자 네. 남편이 된 네. 남신이라는 거죠. 네. 약간 시소처럼 여신의 지위가 점점 더 하락해 음. 간다는 것도 알수 있고 음. 그리고 사실 여기에서 네. 딴소리긴 한데 약간 성경이랑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게 공통점이죠? 일단 그리스로마 신화, 제가 얘기했던 그 여성의 아들, 연인의 네. 구조가 성경에서도 드러나 있지 않는가 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 어떤.. 이건 네. 그냥 제 생각인데 네네네. 성령의 힘에 의해서 예수가 탄생을 하고 사실 여기에서도 마리아는 성령의 힘으로 임신을 한게 아니라 강간을 당한 것이다 라는 추측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나 여성이.. 이 당시에는 여성이 재물밖에 되지 않는데 네. 여성이 어떻게 성령의 그렇겠어요. 힘으로 그렇게 성스럽게 임신을 할수 있는가 네. 라는 생각이 있고 거기다 강간을 당했다고 하는데 보통 강간을 당하면 여성들은 버려진 아. 구조를 얻잖아요. 근데 네. 이 마리아의 남편 요한이라는 인물은 네. 가난한 목수라고 되어 있어요. 아. 가난한 목수라는 건 가난한 평민 그러니까 이 재물을 마음대로 네. 버리지 못하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성을 함부로 버릴 수 있는가? 가사노동을 굉장히 잘할수 있는 자신의 노동력을? 음... 이런 의심도 합리적으로 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거나 이런 예수한테, 예수의 어머니라는 네. 마리아라는 존재가 있고 이 예수가 이 흔히 예, 이야기할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네네네. 돌아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냥 십자가에 걸려서 그냥 뒤진 건데 네. 이 과정에서 이렇게 예수가 이제 사도들과 함께 뭐 이렇게 성지 순례를 하지 이렇게 돌고 하는 과정에서 네. 어떤 한 창녀라고 불리는 여인을 구해줘요. 이 여인이 나중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못이 박힌 후에 이제 약간 숨이 깔딱깔딱할 때 네. 목이 너무 마르다 했을 때. <웃음> 그 헝겊에다가 포도주를 네. 적셔서 입에 적셔준다는 아 이야기가 나와요. 약간 예수를 사랑했고 존경했고 약간 그런 여인이다 라고 불리는데 이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라고 불리는데 어머니와 여성의 이름이 같은 게 과연 우연일 것인가. 어, 굉장히 <웃음> 어, <되게> 추잡스럽네요 <웃음> 그, 되게 고상하게 만든 변형이 아닐까 생각이. 아 그러면은 다시 신화로 <웃음> 돌아가서 <웃음> 네. 아까 신화 속에 네. 어떤 여성 혐오적인 장치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앞에서 얘기했던 여신의 존재를 삭제했느냐라는 네. 것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세계관의 차이가 있어요 네네 네. 이 신석 그 보통 모계제가 네. 사라지고 가부장제가 네. 탄생을 했다는 시기를 보통 신석기에서 청동기로 넘어가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시점에 굉장한 이 의식의 차이가 발, 의식의 변화가 발생을 한다고 봐요. 이때 신석기 그러니까 청동기 이전까지는 순환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고 네. 그 이후부터는 선형적인 세계관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네.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순환론적인 세계관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기원전 2 2 0 0년경에 네. 발견된 로셀의 여신상이라는 게 있어요. 음. 여기에서 왼손에는 그 달, 초승달을 닮은 그 들수의 뿔을 들고 있고, 네. 오른손으로는 자신의 배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 여성이 임신을 한 건지, 몸이 동그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굉장히 배와 달의 관계를 볼수 있는데, 네. 그 여성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월경이 있잖아요. 그렇죠. 월경과 달의 공통점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순환한다는 특징이 있죠. 네. 그리고 달 공전 주기랑 네. 월경 주기가 유사하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연구 결과는 없지만 뭐. 네. 뭐. <웃음> 어쨌든 이렇게 그랬기 때문에 여성의 몸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순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달과도 굉장히 닮아있고 자연과도 닮아있다는 라 음. 생각을 주로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삶과 죽음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순환하고 변화하고 죽음 네. 끝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이 아.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주로 하게 돼요. 네. 그런데 반에 이제 청동기 시대를 넘어가면서 전쟁을 끊임없이 치르게 되고 네. 가부장제의 질서를 확립하게 되면서 끝없이 전쟁을 하게 되면 아는 건 뭐겠어요. 죽음이 아무것도 없다는 라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죽음은 탄생과 함께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끝이다. 네.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리스 로마 신화 안에서도 이런 장치가 등장을 해요. 네. 인간들이 이제 죽으면 하데스의 저승세계에 넘어가서 죗값을 치른다. 아. 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와있고 이런 것들이 인식론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가를 음... 이야기를 할때 이런 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진짜 흥미로 <웃음> 이런 식으로는 처음 생각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네. 생각해야 됐기 때문에 되게 재밌잖아요. 너무 재밌어요. 흥미로워요 진짜. <웃음> 대본을 보고 왔는데도 <웃음> 들으니까 또 다르네요. 되게 네. <웃음> 재밌어요 지금. <웃음> 약간 선생님이 된 기분이 에요 <웃음> 약간 교양 수업하는 교수가 된것 같고. <웃음> 어쨌든 이런 신화 안에서 네. 여성 사회가 어떤 식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등장을 하고 있는가? 네.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여신, 그러니까 여성을 상징하는 동물은 네. 보통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뱀, 네. 새, 아. 개. 강아지 아, 할때그 개예요. 네. 그 개랑 곰, 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 그런데 질문이 네. 네. 있어요. 네. 여성 살해 신화를 얘기해 주겠다고 하셨는데, 네. 어, 여성의 상징물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는 이유가 있나요? 아, 이 여성 살해 신화라는 게 보통 영웅 신화를 이야기하면서 발생을 네. 한단 말이에요. 네, 네. 이 영웅이라는 존재는 그 요즘에 어벤져스 엔드게임 뭐 네. 어제 보니까 뭐 천삼백만 원 넘었다 뭐 외화 중에 최고 뭐 이걸 흥행을 했다라고 네. 하는데 이런 어벤져스 영웅이라는 존재는 이남 어린 남성들에게 굉장히 음. 그 의식을 고양시키고 자신의 이 자신감을 고취시키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뽕 찬다고 <웃음> 네. <웃음> 되게 열심히 포장했는데 <웃음> 이렇게 뽕차는 이야기들인데 네. 이런 남성들이 영웅이 돼서 자신이 악과 무찔러서 싸움으로써 자신이 승리를 한다라는 네.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식을 많이 얻게 되는데 음. 이 악이라는 것은 남성 중심적인 사회 안에서 네. 남성이 아니라 굉장히 이질적이고 주변자에 음. 위치한 여성을 싸우고 이들을 무찔르고 이김으로써 자신들이 질서를 아. 확립하고 자신의 주위를 얻는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여성을 진짜로 살해하는 신화들도 네. 있긴 하지만 조금 더 고상하게 포장을 하기 위해서 여성을 상징하는 동물들을 삽입하고 이걸 괴물화시키면서 이 신화를 변형시켜서 남성들과 여성들에게 의식을 주입을 시키는 거죠. 그럼으로써 여성 혐오를 무의식적으로 잠재하게 만드는 것이고 굉장히 교묘하게 숨겨놓은 거네요. 네, 네. 그렇죠. 아... 그렇기 때문에 여성을 상징하는 동물들이 우리가 뱀, 새, 네. 뭐, 곰, 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주위에도 있긴 하지만, 뱀 같은 경우에는, 그, 아담과 이브의 선악과에서부터 네, 네, 네, 네. 등장을 하잖아요. 굉장히 악랄하고, 어, 교묘하고. 이미지가 좋진 않죠. 네. 왜 좋지 않는가라는 네. 데서부터 이제 여성 혐오가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왜 뱀이 여성을 상징하는가라고 네. 하다 보면, 이 뱀이랑 새의 가장 큰 공통점은, 네. 물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물, 워터. 네. <웃음> 그, 워터. 영국식으로 <웃음> 했어요. <웃음> 이 물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새 같은 경우에는, 이 옛날에, 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이 물의 이미지와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하늘에서 내리는, 음.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비한 동물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음, 했고, 네. 그래서 하, 우리 한국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소대가 있잖아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중간자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의 형상을 해서 나무를 만들면서 네. 이제 그걸 종교의 상징으로 여기기도 했는데 새를 여성의 상징물로 가지고 있고 음. 그리고 뱀 같은 경우에는 이 뱀이 허물을 벗고 네. 또 허물을 벗고 이러면서 이제 성장을 하고 계속 살아가잖아요. 네. 이 허물을 벗는다는 게 죽는 것이 죽는 것이 아니다라는 음.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이게 순환을 하고 있다. 여성의 몸처럼 계속해서 순환을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뱀과 새를 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그런 순환론적 세계관이랑 이어지는 네. 의미네요. 네. 굉장히 이렇게 여성의 몸과 비슷하죠. 네. 남성의 몸 같은 경우는 뭐정열도안 하고 뭐 임신이나 출산 이런 뭐 다른 기능 같은 것들도 없고 네. 그냥 그냥 먹고 싸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냥 그런 유기체죠. <웃음> 네. <웃음> 되게 그렇게 그냥 머물러 있어서 그냥 사실 모계자에서쭉 넘어가다 보면 이 남성들의 몸 같은 경우에는 순환하지 않아서 썩어 빠질 것이다. 라는 <웃음> 이야기를 할것 같은데. 그래서 냄새가 나나 봐요. 네. 그러면 <웃음> 그러면은 어쨌든 그렇게 지금 이제 들어보면 은 네. 이게 순환론적 세계관과 연결이 돼서 처음부터 이런 상징물들이 악한 존재로 묘사되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얘네들이. 네.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네. 왜 물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가? 물의 네. 이미지를 여성과 결합을 시켰는가? 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네, 네. 이 물이라는 건 인간이, 사람이 가장 처음에 태어날 때, 그 여성의 포궁에서 태, 탄생을 하잖아요. 네. 그 안에서, 여성이 주는 영양분을 잡아먹고, 그러면서 이제 양수 안에서. 네. 이 양수라는, 물이라는 존재 자체가 네. 생명의 근원이고, 아. 자신의 근원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의 이미지와 덧붙여서 뱀, 새, 이렇게 음. 나아간 게 아닐까. 아, 제 표정을 보셨으면 좋 <웃음> 너무 오, 신기한 표정이네요 <웃음> 어쨌든 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에도 있자. 웅녀신화. 네. 그리고 동북아시아 공통적으로 곰에 대한 신화가 굉장히 많아요. 아, 이게 왜일까요? 곰을 많이 볼수 있어서 그런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네. 곰을 죽여서 껍질을 벗기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이랑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웃음> 그래서 곰을 약간 여성에 비유한 음... 것이 아닐까 싶고, 곰이 겨울잠을 자잖아요. 네. 겨울잠을 자는 게 죽은 줄 알았는데, 봄이 되면 다시 일어난다. 라는 아... 것에 대해서 이제 여성과 네. 맞물려서 비유를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아... 그리고 개는, 네. 솔직히 이거는 자료를 못 찾았어요. <웃음> 근데 약간 추측을 하면 그냥 인간과 옆에 있었기 때문에 꾸준히 그냥 음. 그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웃음> 어쨌든 이런 동물들이 여성이 지위가 떨어지면서 같이 악한 존재로 전락을 하게 되는데 네. 이 뱀이 변형을 보자면 키폰, 기간테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메두사가 있죠. 네. 아. 그리고 새 같은 경우에는 그 세이렌, 세이렌이 원래는 아. 새의 존재였다가 이제 인어의 형상을 띠고 그러면서 지금 스타벅스 의 로고가 되어 있는데 네. 이런 세이렌과 스핑크스가 아. 있고 스핑크스가 새였군요. 네, 새그 사자의 형상을 가지고 새의 날개를 응. 가지고 있고 얼굴은 아. 여자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비유가 되고 있어요. 어쨌든 이 이런 식으로 괴물이 탄생을 한다는 거죠. 메두사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이었지만 네. 포, 포세이돈의 구애를 거부를 해서 네. 아테나의 신전에서 강간을 당했다. 네. 근데 이걸 본 아테나가 분노해서 메두사의 머리카락을 뱀으로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네. <웃음> 네. <웃음> <웃음> 그러고 이렇게 변한지. 페르세우스라는 영웅에게 살해당했다. 라는 음. 신화를 가지고 있고, 세이렌 같은 경우에는 음악의 정령이었다고 알고 있어요. 원래는. 네네네네. 토착신앙에서는. 그런데 이 세이렌들이 바다에서 남성 선원들을 유혹하다가 네. 오디세우스라는 어느 영웅에게 져서 패배를 해서 자살을 했다. 라고 알려져 있고, 네. 스핑크스 같은 경우에는 지혜의 정령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네. 원래는. 근데. 지혜의 정령으로서 신탁과 관련된 답변을 인간에게 해주는 존재였는데, 네. 이게 변형되면서 뭐 아침에는 다리가 두 개고, 뭐 음, 이 질문을 네네네. 하면서 잡하지 못한 인간들을 다 잡아먹은다가 오이디푸스에게 죽음을 당하는 존재라고 알려져있죠. 네. 사실.. 이걸.. <웃음> 근데 이렇게 듣다 보면, 네네. 진짜로 남성이 여성을.. 바라보는 네. 어떤 걸 느낄 수 있는 게 멀쩡한 외관이 없잖아요. 네. 흉측하게 만들어버렸죠, 완전히. <웃음> 네, 정말로. 막 네. 특히 메두사가 묘사되는 그림을 보면. 메두사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돌로 변했다라는 네.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끔찍하게 묘사를 했는데, 이 되게 아이러니 한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거죠? 이 영웅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구조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되게 신의 아들 이런 걸로부터 탄생을 아. 하고 위기를 얻다가 조력자를 만나서 힘을 받고 <웃음>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다. 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위기 이 괴물의 존재랑 조력자의 위치를 여성이 함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 어린 시절의 고난 같은 것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뭐 어린 시절에 자기 그렇죠, 첫사랑이 그렇죠. 자기를 찾다. 네. 뭐 첫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강간을 당하고 죽음을 당해서 그거를 가지고 각성을 했다라는 이야기부터 있고 네. 위기 같은 경우는 에 이런 괴물들에게 맞서 싸웠다. 조력자 같은 경우에는 이들에게 맞서 싸우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아테나가 나와요. 아테나가 아... 어떤 무기를 줬다. 방패를 줬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싸워서 이어서 영웅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로 아... 이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네. <웃음> 근데 또 이런 조력자의 위치에 있는 여성은 굉장히 성스럽고, 네. 그렇게 비춰지잖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성스럽고, 성스럽고 굉장히 고귀하고 존경스러운 여인, 여성, 뭐, 아름다운 여인, 이렇게 비춰지는 이유는 남성을 네. 뒷받침하고 좀더 가부장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겠죠. 정말.. 아.. 어, 현기증 나네요. 여기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의 가장 중요한 사건을 말씀드리자면 네. 이 이야기는 해시도스의 오 책에도 있고 네. 바흐오펜이라는 학자의 책에도 있고 네. 근데 우리한테는 케이트 밀렛의 성의 정치학이라는 책에 나와있어요. 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모게제가 패배를 했다라는 그 의미를 담은 사건이다 네. 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그, 제우스와 네. 제우스가 백조로 변해서 레다를 강간을 하고, 네. 그래서 알을 낳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이 알을 두 개를 낳았는데, 한 알에서는 헬레네와 클리타인 레스트라라는 네. 두 여성이 나왔고, 네. 다른 곳에선두 명이 남성이 나왔는데, 이 남성은 존재가 없어서 이름이 뭔지 몰라요. 네. 어쨌든 이 헬레네랑 클리타임네스트라가 굉장히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헬레네 같은 경우에는 트로이 전쟁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 네. 클리타임네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탄탈로스라는 인물과 결혼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음. 근데 이 탄탈로스의 조카인 아가멤논이라는 장군이 이삼촌을 아, 죽여요. 네. 그러면서 클린타인 네스트라의 남편이 돼요. 네. 이 아가멤논은 트레이 전쟁에서 트로이를 무찌르기 위해서 했던 총사령관이거든요. 네네, 네. 이 아가멤논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개새끼죠. <웃음> 어느 남성들처럼 개새끼인데 네. 이 새끼가 말을 잘못해서 그 장녀인 이피게네이아라는 인물을 네. 신전에 산재물로 바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트로이 전쟁을 떠나는데 네. 이걸 본 클리타인 네스트라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개빡치죠. 네. 거기다가 아가멤논이 한 10년 정도 전쟁을 떠나 있는 동안에 자신의 정부를 만들었다고 해요. 네. 이 당시에는 굉장히 처죽일 지시었죠 음... 남편을 두고 감히 라는 이야기를 네.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못돼 처먹었다. 라는 짓인데 네. 이런 정부를 가지고 있는 클리타임 네스트라가 자신의 딸의 죽음을 복수를 하고 네. 자신의 정부를 아가멤논이 네. 아니라 자신의 정부를 맘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가멤논이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그 네. 새끼가 목욕을 하고 있는 동안에 도끼로 쳐 죽여요. 그리고 나서 아들도 같이 죽이려고 해요. 네. 아들이 오레스테스라는 인물인데, 네. 아들까지 죽이라고 하니까, 오레스테스랑 또 다른 딸이 엘렉트라. 이두 아. 인물이 도망쳤다가, 네. 나중에 아폴론의 신탁을 받고 오레스테스가 돌아와서 클린타임네스트를 죽입니다. 그러면서 여신들이, 고대 여신들이 굉장히 네. 분노를 해서 심들의 젠판을 열어라. 해서 열렸는데, 네. 문제는 여기에서 클린타임네스트라는 중재형을 받는 반면에 오레스테스는 무죄 선고를 받는다는 거죠. 왜죠? <웃음> 아, 왠지 알것 같기도 한데, 네. <웃음> 왜죠? 왜냐하면, 네. 클리타임 네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그 오레스테스의 아버지를 죽였다. 아버지를 음. 죽였기 때문에 굉장히 네. 큰 죄라고 이어져 있지만, 네. 어머니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에서 아폴론이 중요한 말을 해요. 어미는 아이를 자기 자식이라고 부를 수 없다. 어미는 진정한 부모인 아비가 뿌린 어린 씨를 잘 자라게 보살피는 보모에 불과하다. 그래서 운명의 신이 아이에게 인정을 베푼다면 어미는 친구의 식물을 동마, 돌봐주는 것처럼 아이를 돌본다. 아비가 어미 없이 아이를 낳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 당시에서는 그 아이를 낳는 그게 어머니, 그러니까 여성은, 여성이 은여성 포궁에서 아이를 낳는 행위는 그냥 남성이 여성에게 정액을 주입을 하면 거기에 있는 작은 씨, 시간이라 이때는 작은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이 작은 인간이 포궁에서 커서 나오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를 죽인 것은 자신의 핏줄에 섞여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보모, 양육자를 죽인 것이기 때문에 무죄다 라는 거죠. <웃음> 어, 어, 어. 어 지금 순식간에 뭐가 많이 지나갔는데. 네. 어어 어. 지금 피디님 옆에서 말하고 싶어서 뒤지겠다고 하시네요. 어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얼마나 맞지? 여성 혐오적인 사상이 들어있는가 여기에 진짜 역대급으로 더불어서 열받아요. 그 아폴론이 그러면 같은 여성인 아테나의 얘기를 들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신들이 당연히 아 당연히 같은 여성인 아테나가 보호를, 옹호를 해주겠지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아테나가 여기서 또 명언을 하나 남겨요. 나는 아버지의 딸이다. 어미가 없다. <웃음> 아테나 아까부터 왜 이래? <웃음> 미쳤어? <웃음> 아. 이런 어, 어.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모계제가 패배를 하고 부계 사회로 넘어가는 과정이 이 사건 안에 모두 담겨 있다라는 거죠. 클리타임네스트라는 사실 네. 헬레네는 많이 들어봤는데 클리타임네스트라는 네. 되게 생소했거든요. 네. 이렇게 중요하고 <웃음> 열받내리이할 말을 잃으셨네요. 어, <웃음> 와 이거는 근데 다른 처언이 필요 없을 정도로 다들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진짜 개빡치는 주제죠. 그러면은, 다음. <웃음> 이런 사건들이 있었고. <웃음> 네, 그럼 이제. 네. 이런 사건들 뭐, 아테나가 무슨 위치에서 얼마나 어떤 위치였길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올림포스 신들이 어떤 여성 혐오적인 장치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 <웃음> 네. 그러면, <웃음> 첫 번째는 누구를 소개해 주실 건지. 헤스티아라고. 네. 다들, 헤스티아 하면 아는데, 헤스티아 관련된 일화를 생각해보라그러면 없죠? 네. 생각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헤스티아는 일상적인 위치에서 에피소드를 이야기하고 그런 친근한 신이 아니라 종교적인 위치에 있었던 신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음, 네.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헤스티아는 아궁이 부엌에 있는 불을 담당하는 신이라고 네. 알려져 있는데 이 부엌이라는 게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 때 동물들을 죽이고 이걸 음식으로 재생산을 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을 담당하는 장소에 있다. 그렇기 아. 때문에 헤스티아는 굉장히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 신이다라고 음. 알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생활 속에서 믿음이 가장 보편화된 신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랬기 때문에 이 부엌뿐만 아니라 불이 굉장히 당시에는 중요했었고 그랬기 때문에 불이 있었던 가장 중요한 장소 중 하나인 그 재단. 네. 신전에 있는 재단을 다 상징하는 신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음... 그랬기 때문에 이 헤스티아라는 존재가 굉장히 가부장적인 존재를, 가부장적인 질서를 소호하는 신이라고 다 음... 네. 하는데, 조금 더 설명을 붙이자면, 이 재단에서 제사 의식을 주관하는 제사장 같은 경우는 에 가족의 안에 있어서 이 제사장의 위치를 담당하는 시, 인간은 아버지, 남성. 네. 네. 가장 권위적인 남성이 네. 제사장의 위치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제사장의 지인은 남성에서 남성, 남성. 남성 네. 남성으로만 이제 북의 혈통을 따라서 쭉 내려오게 되죠. 네. 그리고 여성은 여기에서 종속되어서 함께 그냥 제사를 담당하고 주, 준비하는 존재로만 인식이 되고 네. 그랬기 때문에 결혼 같은 경우에도 제사를 지내면서 이 남성 중심적인 가족에 편입되는 이질적인 여성을 음, 네. 받아들이는 과정을 이 제사가 주로 담당을 했기 때문에 아, 네. 이 과정을 받아들이고 허락하는 존재는 헤스티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북의 혈통을 보존하고 가부정적인 질서를 보존하는 신중에한 명이 헤스티아였다. 그랬기 때문에 이 헤스티아가 결혼하지 않은 신이라고 다 불렸다고 해요. 처녀신이라고 하죠. <웃음> 네. 어떤 여성 신에 대한 네. 일하는 생각이 안 나는데 이들이 네. 어떤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지는 머릿속에 대충 남아있잖아요. 근데 네. 그냥 이제 생각만 하면 딱히 그렇게 막그 여성 혐오적인가? 한데 이렇게 자세한 얘기를 듣고 네. 어떤 문화와 연결시켜 보니까 정말 장난 아니네요. 진짜 이거. 교묘하게 섞여 들어가 네. 있기 때문에. 헤스티아막 어떻게 어. 잘 들으면 이제 좋은 거 아니야? 네. 라고 생각이 들 만큼 진짜 교묘하게 잘. 네. 잘. 그리스 로마 신화의 가장 큰 특징이 여기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로마 신화 이야기를 보면 그냥 네. 인간과 인간과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남성의 위치, 여성의 위치에서 어떤 폭력적인 행사를 가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서 싸우고 여기에서 이기고 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장치를 네. 잘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거죠. 네. <웃음> <웃음> 그러고 이제 다음 신으로 넘어가 보자면 헤라. 아, 헤라는 잘 유명하죠. 네. 가장 여성혐오적인 방면에서는 제우스의 아내 신이다 네. 라고 알려져 있고 그 외에는 뭐 결혼의 신이다, 뭐 결혼의 질서를 주관한다 라고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좀 한탄스러운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거죠? 그 앞에서 이야기한 클리타임 레스트라 있잖아요. 네. 이 클리타임 레스트라가 미케네의 왕이라는 그 자료가 있어요. 네. 여기 밉켄의 왕이고 남편을 가지고 있었다. 음음. 근데 이 남편을 죽이고 아가멤논이 스스로 남편이 되었다 라는 자료가 있었는데 네. 여기 자료에서는 클리타임네스트라가 왕이라는 거죠. 이 클리타임네스트라가 신격화된 존재가 헤라가 아닌가 아.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 헤라는 땅을 주관하는 가장 힘있는 네. 신이 다른 그리스 로마 신화나 다른 신화에 편입되면서 이 지위를 박탈되고 최고신의 아내로 추락했다. 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네요. 그러면서 이제 제우스가 강간한 여성들을 다 응징하고 다니고. 네. 그래서 뭐. 뭐 이오라는 여성과 뭐 제우스가 결합을 했는데 이오를 못뭐 치고 끝까지 네. 쫓아가서 얘를 죽이려고 했고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메두사를 죽인 페르세우스라는 영웅의 어머니가 다나에라는 인물이 있는데 네. 이 다나에는 이 새끼 그러니까 다나에의 아버지가 신탁을 받게 되는데 너의 딸이 낳은 아들이 너를 죽일 것이다 라는 신탁을 받아요. 그래서 다나에가 첨탑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 살게 이렇게 갇혀져 있는데 그때 제우스가 황금비로 변해서 다나에와 결합을 해서 아들을 낳다 았 그게 페르세우스였다라고 알려져 미친놈. 있는데 이러면서 다나에가 굉장히 좀 이렇게 고난을 얻을, 얻게 되고 이런 고난이 헤라가 아닐까라는 추측도 있고 듣다 보니까 네. 의문이 드는 게왜 헤라는 제우스를 응징하는 게 아니고 제우스가 강간한 여성들을 그렇게 쫓아가서 응징을 했을까 하는 네. 의문도 들어요. 그 일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웃음> 이거는 그냥 제 추측인데, 네. 제우스를 응징을 안한건 아니에요. 불만을 표시하는데 를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라 알려져 있고, 네. 제우스보다 심하게 여성들을 응징하는 이유로는 세 가지로 생각을 했었는데, 네. 첫 번째로는 제우스가 강간을 하면서 이제 이질적인 이방인으로서의 여성들이 편입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 구조 안에서. 근데 네. 이런 여성들은, 여성들이 낳은 아들, 이런 존재들이 필요한 거지, 여성들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존재를 결혼제도에서 굉장히 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응징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첫 번째 추측을 했고, 네. 두 번째로는 헤라가 제우스의 공식 부인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이 자신의 지위를, 위협을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응징을 한 것이 아닐까.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는 그 아폴론이 이야기했었잖아요. 네. 여성은 그냥 보모이고 양육자의 위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생명을 탄생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양육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뛰어난 인간들, 여, 영웅들을 낳고 난 이후의 여성들은 쓸모가치가 없기 때문에 응징을 한 것이다가 아닐까 추측을 했습니다. 신화 그 이제 그리스 신화를 읽다 보면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헤라가 질투를 많이 하는 걸 되게 부각시키는. 네. 근데 거기에서 되게 이중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질투의 화신이라고 불리면서. 그러면서 그 그리스, 당시 그리스인들에게는 굉장히 현숙한 해라. 아... 정실 부인. 본받아야 할 해라. 라고 불리는데, 이 이유가 네. <웃음> 여성들의, 그 강간당한 여성들을 응징을 하지만, 이들이 낳은 뛰어난 인물은 쿨하게 수용을 하기 때문에. <웃음> 어, 그 진짜 들을수고 너무 힘들어요, 지금. <웃음> 헤라클레스가 대표적인 예죠. 네. 헤라클레스라는 새끼가 탄생을 했을 때 처음부터 헤라는 이 새끼를 죽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네. 이 새끼가 헤라가 내린 시비과업을 모두 이렇게 해치우고 그리고 네. 신들의 전쟁에서 헤라클레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이그 적대자들을 다 무찌르게 돼요. 네. 그러면서 헤라가 헤라클레스를 인정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어쨌든. 그러면은 또 다음 소개해 주실 시는 데메테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네. 데메테르가 그 보통 농경의 신이다 혹은 땅의 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정확히 말하면 땅의 신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 네. 가이아가 땅의 신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가이아가 그 우라노스 네. 그 질서를 한번 엉망을 만들었고 크로노스, 그 우라노스에서, 우라노스의 고추를 자른 크로노스의 네네네네. 질서도 한번 무너뜨린, 무너뜨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우스가 가이아, 이 땅의 신이라는 위치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고, 음. 그래서 이 기능을 완전히 다 분해를 시켜요. 그래서 데메테르는 농경을 네. 담당하게 하고, 뭐, 헤르메스는 어떤 씨앗, 뭐, 페르세포네는 씨앗을 담당하게 하고 아. 헤르메스는 어떤 걸 담당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할을 시키면서 네. 데메테르는 농경의 신이 되었다. 라고 하는데 이 데메테르 이야기에는 빠질 수 없는 얘기가 페르세포네 네. 얘기가 있죠. 페르세포네 이야기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페르세포네가 그 수선화를 보고 굉장히 감탄하면서 꺾으려고 하는데 그때 하데스가 납치해서 지하세계로 보냈다. 데려갔다. 네. 그러고 나서 데메테르가 비탄에 젖어서 땅을 돌보지 않고 나에게 페르세포네를 돌려주지 않으면 이 인간들 다 멸족시켜버리겠다. 라고 네. 이야기를 하자 하데스랑 제우스가 협상을 해서 페르세포네가 1년 중 1분의 3은 지하세계에 있고 나머지는 땅 위에 올라있을 수 있게 했다. 아니, 지들이 뭔데? <웃음> 제... <웃음> <웃음> 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네. 우리는 몇 가지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일단 페르세폰의 이야기는 결혼 이 당시 결혼제도가 어땠는가. 결혼제도는 장인과 사위 간의 협상이고 계약이었다. 딸은 그 안에서 재물의 위치를 담당하고 있었고, 결혼을 한다는 것은 여성에게는 죽음이었다. 데메테르가 페르세폰을 더 이상 보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굉장히 상징적이네요. 네. 그러면서 그페로세포네고 납치된 다음에 네. 데메테르가 굉장히 분노를 해서 제우스의 분,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엘리시오스 왕국이라는 곳에서 여기에 데모폰이라는 왕자의 양육을 맡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 이 데모폰을 불사의 불에 넣고 뭐 넥타르와 암브로시아를 먹이면서 불사신으로 만들려고 해요. 네. 근데 이거를 알게 되면서 실패를 하게 돼요. 아. 이때는 뭐 여기에 있는 왕비가 어떻게 내 아이를 불에 넣을 수 있느냐 이러면서 이제 데메테르가 분노를 해서 얘 아이를 네. 놓고 갔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 네. 이러면서 포세이돈이 이걸 보고 빡쳐서 데메테르 강간을 했다 아. 허, 남성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했 니가 감히 이러면서 응징을 했다라는 네.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이야기 말고는 딱히 데메테르에 대해서 전해져 있는 일화가 없어요 네. 그래서 약간 데메테르는 남성적인 질서에 대항하고 네. 여성들의 불만과 이런 저항들을 어느정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네.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는 올림포스의 나이 많은 신들이었고 네네. 여기서 조금 더 젊은 신들의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아프로디테, 네. 아프로디테 같은 경우에는 사랑과 쾌락과 성욕의 신이라고 알려져 네. 있는데 이 이유가 있어요. 왜죠? 아프로디테는 샘족이라는 종족의 토착 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종족의 돼지의 신이라는 네. 위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신이 우라노스의 고추의 거품에서 탄생을 했다는 거는 우습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쉽게.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들 그리스 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아프로디테라는 신은 외래 신인 거죠. 이 외래 신을 무너뜨리고 여신이니까 폄하시키고 우습게 만들려고 했다. 그래서 한때 아프로디테 신전은 창녀들의 장소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끔찍하게 왜곡을 시켜 버리죠. 이 앞에 헤라 그리고 아프로디테도 뭔가 네. 도착신을 이렇게 폄하하면서 축소시키고 네. 그런 의도가 보이네요. 네. <웃음> <웃음> 마무리는 제가 못해서대지의 <맞춰서 웃음> 네, 신에서 변형돼서 이렇게 나왔다는 여신, 여신들이 많아요. 음. 남신들 같은 경우에는 어, 그냥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고 네. 어떻게 되었다고 라 되어 있는데 여성들은 그냥 뭐 사랑을 담당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들이 땅의 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 그리스 신화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평화되고 위치를 다 잃어버리는 음...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몰랐던 거죠. 그리고 네. 이, 이제 이 이야기가 아테나. 아, 아테나가 띵어를 하나 했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딸이다. 어미의 <웃음> 딸이야. 어미가 없다. 대망의 아테나가. 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네. 제우스와 메티스의 딸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네. 근데 이 메티, 그 여기에 신탁이 있는데, 메티스가 낳은 아들이 제우스의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다 라는 신탁을 받아서 제우스가 메티스를 삼킵니다. 네. 근데 메티스는 이미 그때 아테나를 임신을 했었던 거죠. 네. 그러면서 이 메티스가 낳은 아테나가 머리에서, 제우스의 머리에서 탄생을 했다. 라고 아.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깨고 나오는. 네. 그... 테파이스토스가 도끼를 깨니까 거기에서 아테나가 나왔다. 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머리라는 게 그리스인들에게는 굉장히 남성적인 위치에 있는 아. 그런 장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의 뇌는 뭐, 그, 인간에 있는 모든 점액을 만드는 장소가 뇌라고 알려져 있고 네. 그래서 정액이라던가 피 이런 중심적인 점액들을 다 뇌에서 만든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그 뇌에서 탄생한 아테나 어후. 그리고 전쟁의 신이고 정의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전쟁과 정의라는 게이 당시에는 남성의 전쟁, 네, 네, 남성의 네, 네. 정의의 신이었고 이 아테나가 했던 말이 있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딸이다. 그러니까 제우스를 소화하고 제우스의 행동대장 역할을 내가 하겠다라는 의미가 있고 이 지배질서를 담당하는 여성이 최고 권력자인 남성에게 복속된다는 얘기는 결국에 제우스가 이 질서를 완벽하게 군림하기 위한 의도가 숨어있지 않는가 라는 이야기가 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일화가 아라크네 이야기예요. 네. 아테나가 담당하는 지위 중에 기능 중에 하나가 배 짝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네. 실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천을 만들고 네. 이런 건데 이게 실이 자기 몫을 하도록 가장 합당한 자리에 놓음으로써 하나 새로운 면직물 직물을 네.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정의로운 과정이다. 네. 이렇기 때문에 아테나가 배짜기의 신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네. 근데 여기서 아라크네라는 어떤 인간 여성이 네. 내가 세상에서 배짜기를 제일 잘해 네. 라고 네. 이야기를 하면서 아테나가 여기에서 할머니로 변신을 해서, 너 그러다가 신의 분노를 맞을 수 있다. 조심해라. 네. 아니, 괜찮다. 내가 제일 잘한다. 음. 이렇게 해서 아테나랑 아라크네가 배짜기를 겨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배짜기 그림을 만들잖아요. 네. 아테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영광스러운 신의 장면들. 네. 뭐, 제우스가 군림하고 있다던가, 포세이돈이 파도를 친다던가. 네. 이런 굉장히 남성 질서에 있어서 광, 가장 중요한 장면들을 배짜기에 넣은 데 반해서 아라크네는 제우스가 난교하고, 강간하는 장면들을 배에 넣어요. 네. 그래서 아테나가 굉장히 분노를 하면서 아라크네를 거미로 만들었다. 음... 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 아테네가 굉장히 힘도 세고 능력도 많은 신으로 나오지만, 결국엔 그게 그 이유는 제우스의 권력, 남성 권력을 완벽하게 공고하기 위해서 쓰이는. 네. 그냥 그런 정도의 역할인 거죠. 네, 여성의 탈을 쓴 남성이죠. 여성의 탈을 쓴 제우스. 여자 제우스라고도 불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일화로는 아르테미스가 있는데 네. 이 아르테미스도 땅의 어떤 토착신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네. 앞에서 그클리타임네스트라 이야기를 했을 때 작년 이피게네이아가 산재물로 닫혀졌다고 라 네. 했잖아요. 네. 이 이피게네이아를 아르테미스가 구조를 해가요. 그래서 네. 타우리스라는 지역의 신전의 네. 사제로 만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의 토착신이 아니었을까. 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아, 네. 문제는 아르테미스가 굉장히 달의 신, 사냥의 신, 야성의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자연과 야성을 주제를 한데 네. 이와 함께 천여성을 아. 주장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 천여성이라는 게, 가부장제 안에서 순결과 정숙의 이데올로기를 관장하는 신이다. 네 라는 거죠. 아르테미스도 이런 식으로 폄하를 당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리스 신화 그리고 신화 속에서 여성 혐오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고 올림푸스 1 2신 중에 여성 신들로 여성 신들 여성 신들, 여성 신들 어떻게 여성 혐오가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신이었는데 폄하된 여성들이 있고 가부장제를 상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신들도 있고 네. 이 오늘 네. 간단하게, 간단하게는 아니죠. 제가 거의 강의를 한 <웃음> 네. 기분이네요. 저는 오늘 MC로서. <웃음> <웃음> 오늘 정말 네. 저희가 너무 급해서. 왜냐하면 한 시간. <웃음> 쫓겨나요 이제. <웃음> 저희 쫓겨납니다. 어쨌든, 이런 한 시간 동안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청취자분들이 몰랐던 부분을 어떤 부분에서 아셨는지 뭐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리고 네. 뭐 조금 더 추측할 만한 이야기들이 있다면 함께 네.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네. 오늘 녹음 수고해주신 마스님께도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오늘 제가 계속 마이크를 잡았는데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